앞서 BING 와 BPP 를 비교한 데 이어서 이번엔 BING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서 뭘 다루냐면 BING 라고 해서 전부 다 현재 진행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앞에서 본 예문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Tom is amazing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그냥 현재 시제죠. 톰은 놀라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해하자고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이렇게 현재 시제로만 어울리고 현재 진행형은 어울리지 않는 동사들이 만약에 BING의 모양이 되면 이건 그냥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말이지 현재 진행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READ. 이렇게 뭐뭐를 읽다 라는 동사는 좀 다르죠 Jim reads a book 그러면 Jim은 어떤 책을 읽어죠 그런데 이거의 의미는 그렇죠 책을 읽는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쓸수 있는 게 현재 시제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동사들을 b i n g 로 쓰면 이제 이때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Jim is reading a book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기 보다는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을 찰칵 그 순간을 묘사하는 말이라서 어떤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냥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도 bing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I'm reading a book은 현재 진행형 즉 지금 현재 책을 읽고 있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I'm reading a book tomorrow. 내일 나책 읽고 있을 거야 라는 미래의 모습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와 같이 비교하면 BING라고 해서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형 되게 잘한다. 그래서 이 BING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I'm going to read tomorrow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I'm reading tomorrow. I'm going to read tomorrow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I'm reading tomorrow는 그냥 내일 책 읽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표현이고 I'm going to read tomorrow는 나 지금 책을 읽으러 가는 길이니 내일은 읽게 되겠지 라는 어떤 예정을 표현하는 말이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뭔가 이렇게 예정된 일이야 라는 뉘앙스로 주고 싶을 때는 I'm going to 가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뭐 둘의 의미 차이가 별로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Tom amazes people 에서는 Tom is amazing 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Tom이 놀라움의 주체라는 표현이었고 었 Look studies people 에서는 이 look 를 묘사할 때 studying look 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amazing term과 비교하면 같은 역할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amazed people 처럼 표현했듯이 studied people 하면서 연구되어지는 사람들 people are amazed 하면 사람들은 놀라워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듯이 people are studied 사람들은 연구되어진다 로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b i n g 로 썼을 때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look is s t u d y i n g people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현재 시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한 표를 보시면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고 완전하게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게 스타딩 studying 하면 스타딩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얘기했을 때어 이거야라고 한 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뜻이 이렇게 되거든요. Studying people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서 there are a lot of studying people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같이 studying people인데도 이 문구는 이 문장에선 자연스럽게 그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을 즐긴다가 되는 거고 이 studying people이 직접 형용사처럼도 쓸수 있어서 사람들을 연구하는 이래요. 그래서 the professor studying people 그러면 사람들을 연구하는 저 교수는 has published many articles 많은 논문을 발표했지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studying people, 이 부사처럼 사용이 돼서요 s t u d y I n g p e o p l e I feel happy.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행복해 근데 너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문장 구조를 차근차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돼요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p p 의 이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볼게요 ING와 p p 이제 더 명쾌하게 이해하는 거죠. 우선 앞에서 봤듯이 ING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쓸수 있었죠. 행위의 주체를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 행위의 순간의 모습 즉 진행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s t 링 i n g 그러면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체크 요 순간을 묘사하는 이 모습이 될 수도 있었듯이 p p 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s t 링 e d 하면은 주어의 행위로 인한 그 영향을 받는 대상 즉 공부가 되어지는 이라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행위가 완전히 끝나버렸음을 나타내는 말로도 pp가 쓰일 수 있다는 라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걸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릴 게 없게 돼요.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만 하면 될줄 아는데요. 또 사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도 꽤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럼 예문을 통해서 pp 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sean the interviewer interviewed jake the interviewee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확하겠죠 뭐 문장을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쓰진 않겠지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결국 sean은 누구냐면 interviewer 니까 interviewing sean이 되는거고 jake는 interviewee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interviewed 제이크가 되는 거는 앞에서 계속 봐왔었고요. 그래서 Jake was interviewed. 그러면 제이크는 인터뷰를 당했다 하지만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색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당연히 제이크는 인터뷰를 했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즉 BPP는 이렇게 뭔뭐 되어진 혹은 뭔뭐 당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the teacher tells students 하면 students 는 are told 가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BPP 가 당한다 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요 자 행위가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도 쓸수 있어요 이걸 예문으로 좀 보면 he went 하면 그는 갔다 과거죠 그런데 완전히 가버렸어 하면서요 행위의 끝남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bpp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he is gone 그러면 그는 완전히 가버렸어 해서 너무 가버려서 죽었을 때까지 쓸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I did 라는 나는 했어 라는 표현도요 완전히 끝내버렸음을 좀더 강조하고 싶으면 I'm done 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I am experienced AI 나는 AI를 경험했다 인데 경험을 완전히 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전문가야다 라고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BPP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I am experienced in AI 이런 식인 거죠. 보통 BPP는 1번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go나 do 같은 동사들은 이렇게 뭐뭐 해버렸어 라는 표현으로 되고요. 일반적인 동사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지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 구분을 그렇게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맥상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 7장은 좀 기네요.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7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